은행, 이거는 땅콩, 이거는 호두. 기름을, 프라이팬에 살짝, 부른 다음에, 호도를 볶아야 돼. 그래갖고, 이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? 호두? 아니, 참. 아니 은행. 음. <웃음> 나 말이 막 헛나와. 이게, 이게 볶으면, 이게 껍질이 싹 벗겨져. 볶고는 도중에 벗겨지는 거야. 음. 아, 볶아다 다 벗겨진다. 어. 음. 딱싹 문질르면 딱 벗겨져. 벗기는 거를 아. 또 보여주겠다고. 그럼 그래. 이목 이거 <웃음> 벗긴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. 진짜? 그래 안 벗겨보면 모르는 거지. 아, 아, 뜨거, 뜨거, 뜨거. 윤행은 참 볶아놓으면 이뻐 색깔이. 음. 응. 야, 양념장, 진간장, 세수. 그 다음에 올리고당 3개 그 다음에 물 3개 삼삼삼이야 식용유를 두르고 호드를 먼저 볶아 근데 이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그냥 해는이렇 벗기 힘들어서 그냥 안안벗도없없어서못 먹어 해서, 이렇게 이게 볶아졌지 게해까이럴때양념이을 부어 념이을게어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래 이렇게 땅콩도붓고 은행도 붓고 맛있겠네. 은행. 응? 맛있겠다. <웃음> 약간 달게 하고 싶으면 은 올리고당을 하나 더 추가로 그냥 그만 졸이자 좀끄고 깨를 조금 넣어주고 참기름도 좀 넣어주고 고급반찬이야 고급반찬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호도 은행 조림이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반찬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